h e h 지금은 24피고 이는 60피니까. 아니야? 고라니나 아니야? 고라니나? 아니는데 군등이가? 범 아니야? 가. 범? 고라니 고라니. 고라니 군등인가? 고라니지 군등이가 근데 좀 다르다. 그니까 군등이가 군등이 왜 뭐, 하얘? 해시발이야? 뭐, 하얗더라고 눈으로 봤구나. 야, 잘만 봐. 고라의 색이 아이가 또 이거. 아, 잘만 봤으면 나. 사냥은 아 a n 사냥은 아 y a n g Sanyang, s 하 n y a 군 g 이 a n y a n g Sanyang, s a n y a n 지 Sanyang, s a 날 지금... n 표 백... a n y a n g s a n y a n 백 s a 가또 나왔나... 호랑이 y a 뭐이 s 거 아닌가 싶은데... a n y a n g s a n y 그 n g 아씨. 네 야. 뭔지 못 봤네. 두, 두세 마리가 있었는데야. 3년 같다. so that you eat. So, 다른 차들이 일반 차들이 안다녔는 네, 모양이 좀 있지만, 오, 정말 얼추 좋은데. 나도 라이브 가지고 막 생각하고 말하고. 아, 오. 올라가기 좋네. 이있다 와 이거 꿀나네 참나무 잖아 이거 이 참나무 에서 선나무야 선나무 와. 가서 그러니까 여기도 눈이 와있어서 눈을 갖고 눈이 있었나 눈이. 순수한 바람을 부러지긴 한것 같은데 이야 얘 뭐야 얘 이야 얘얘 얘. 어. 얘 한번 하나름 해보세요 하다름 되나 아, 사람 다안지나 야, 어림도 없어. 기본 기본 500년 되겠다. 아, 어, 기본 500년 되겠다 기본 500년 너무 무시합니다. 이 말이 없어요. 게요이 말이 없 소리가 나서 안되겠다 나중에 와서 체계하지 또 지나가버릴라 주문이 너도 소리 나 음, 음. 소리 너무나 가수없지뭐 음, 음. 0.6km야 아직도 그러니까 0.6km라고 아직도 0 0다 m 남았어 네. 맞음. 나나무 나무 서나무. 여기. 맞기도 맞았네. 아. 천재 지변에 진짜 무섭다. 바람이불어졌겠지 비랑 맞은서 나. 비랑 맞아서 탔잖아 탔네. 짰네. 랑 맞았다. 랑 맞은 채 나무는 이제 그산 올라가 얘는 참 너무 대표랄 만한 방 아닌가? 썩은 건가? 별 하게 아니고, 그게 또 이유가 있겠지. 정일품처럼소나무에도 이름 모든 소나무 조금 큰것들은다이름을지어놨으면 좋겠다. 와! 얘가 멋지겠다 이거, 조거만거 이거, 누가 이거, 가안내 한쪽은 이거, 이거, 이지이오이라니 산냥 산냥이다 고라니보다 훨씬 커 우와 저기는 눈이 아직 있어 올라온는데저산 넘어서 왔는데 지금 응. 여기도 많네. 오, 얘 예, 진짜 많네. 예. 월동 뭐라 그이 이꽤 많네. 얘도오되겠다리아 완전 너무 졌네, 지금 아, 아 어 와. 드르나리야 되는데. 그 위에 나무가 뿌리진걸 풀어줄지 못하고 많이 찢어지고 상처가 많이 나네. 가시바. 이 나무들이 꼭, 이분도 있는데, 아, 그렇게 됐을 때, 뒤로 있었더니, 이분이 진짜 많이 떨어졌네. 가이씨, 베! 실컷 찌었다 만져봐요. 만지고 말하면 또이만지면서 말해야지 이게 아만걸 만지면서 아, 이게 지금 불이 탔는데 바깥에 여기는 살았어요. 이게 살았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응급조치를 하면 이것도 살것 같은데 수령이 봐도 이것도 200년은 넘어가 보이는데 그래서 조치를 하려고 했는지 표를 해놓긴 했어요. 주변에 많아요. 이게, 이게 지금 6그루 정도 되는데 번개를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맞지 계속 지금 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열 그루가 동시에 번개가 엄청난 번개가 치지않고서야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다 번개가 번개가 동시에 때려지면서 어, 신기하게도 정말 신기한데 이게 불탄 이게 진짜 번개 맞아서 불탄건지 그래 불이 맞네 이게 속으로 까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확실히 보은 맞아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근데 여기는 다 살아있어 아직. 다 보호를 하려면 그래도 100년, 200년은 되어놓지 않으면 200년은 좋게 됐을텐데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 따져도 어떻게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붕괴가 맞을 수가 있는지도 신기하기도 합니다. 여기가 볼거리를 대화소나무도 볼거리인데 이것도 정말 숯이라니 완전히 숯이에요 이건 자 신기하다 이는건 보호를 해야될 것 같은데 정말 이 속에 아니면 이대로 그냥 냅두고 죽을때까지 냅둔다 우리 이세이 우리 우리 세대가 될 때까지 그러면 너무 또 아깝잖아요 여기 많거든요 어떻게 이게 붕개가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맞을 수가 있지. 저기 밑에까지 다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에이, 저기도 있네. 이거 물어봐야겠다. 이게 진짜 붕개인지 어떤 연유에서 이런 현상이 나는지. 붕괴가 온다고 해도 그러면 이 넓은 지역에 붕개가 동시에 때려 잡아? 까 아니면 은붕개가화문 나고 또 계속 그다리만 온다? 지금 벌써 주변 에리아만 해도 거의 300... 300... 한 500평, 500평은 될것 같은데 수령들은 나무가 거의 300년은 된것 같아요 이렇게 죽어나가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면 멋져요 멋지긴 나무도 좋 다. アジトキョウリー 재미있어 추워 추워. 눈이 있어요. 아직도. 와 쏟아졌다. 못 갈뻔했다. 못 갈뻔. 그게 안 쏟아졌다가 팍 쏟아졌네. 못 갈뻔했어. 들 쏟아졌으면 야. 산사태. 야. 산사태가 떨어졌어요. 까끗해졌다. 이제. 많이 깨졌네. 까끗해. 이거 언제 또 이렇게 뜰지 몰라. 야. 이거 완전 얼음이에요. 얼음, 아직도. 여기 골바람은 영하에 손이 시려, 손이 빨개졌어. 안돼, 어라, 데돼 안돼, 별나가. 아니 저 위에 나무가 불어진데클로즈못하대 어떤거? 저 위에 어떤 아, 아, 아, 아. 다 찍었다고 생각 여기, 여기 와봐요 여기 와봐요 이야 안부러졌더니 어근에 부러졌네 여기 앞에 아이고 씨그렇다냐 아, 이게 그것도 폰하고 똑같잖아 많이 찢어지고 상처가 많이 나네 이게 나무들이 꼴깍꼴깍 있는 게 있는데 아 그래도 계속 덮이고 있었더니 이분이 진짜 마음이 떨어지네 자 비야 된다 이런거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거 호수 갖고 왔던 사람이 저쪽으로 쏘고 있더라고 여기부터 먼저 쏘고 그리고 저, 저 나무들에 대해서 자꾸 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쪽이 그래 어쨌든 바람이 그날 안쪽으로 올라왔으니까 저, 아, 저 위쪽으로 저, 저쪽 방향으로 올라가 북쪽으로 올라가면 서쪽인지 뭐 북쪽인지 그 방으로 불면서 그래도 그쪽으로 다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이쪽으로 안 아, 와서 다행이었지 큰일 날 뻔했다고 요 능선 바로 뒤에는 불이 있었으니까 조기가 지금 두천이거든. 어. 우리 그 불난데 그 쪽인데 그 두천에서도 이렇게 왔네 많이 그, 안쪽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 이러 근데 어한이러 이렇게 가면 길이 되는 거 그러네. 이게, 야 이게 생명력이 얘 진달래인가? 진달래가 독하네. 배락마저 나무에 배락을두 개가 동시에 받았네. 그래, 샤 신기하다. 진짜 골 때린 놈 이다. 이거 참 생명력이 참 대단하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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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를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맞지? 계속 지금, 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열 그루가 동시에 번개가, 엄청난 번개가 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다 번개가, 번개가 동시에 때려지면서, 신기하기도 정말 신기한데, 이게 불탄, 이게 진짜 번개 맞아서 불탄 거지. 그래, 불이 맞네. 이게 속으로까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확실히 불은 맞아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근데 여기는 다 살아있어 아직 다 보호를 하려면 그리고 100년, 200년은 된, 200년은 좋게 됐을 텐데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 따져도 어떻게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붕괴가 맞을 수가 있는지도 신기하기도 합니다 여기가 볼거리를 대화 소나무도 볼거리인데, 이것도 정말 숱이라니. 완전히 숱이에요, 이건. 자, 신기하다. 이거는 보호를 해야 될것 같은데, 정말. 이 속에. 아니면 이대로 그냥 냅두고 죽을 때까지 냅둔다? 이 세, 이 세, 우리, 우리 세대가 떠날 때까지? 그러면 너무 또 아깝잖아요. 여기 많거든요. 어떻게 이게 붕괴가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맞을 수가 있지 저기 밑에까지 다 있으니까 하나 둘셋 저기도 있네 이거 물어봐야겠다 이게 진짜 붕괴인지 어떤 연유에서 이런 상상이 나는지 붕괴가 온다고 해도 그러면 이 넓은 지역에 붕괴가 동시에 때려다 아니면 은 붕괴가 화문 나오고 또 계속 그 자리에 온다 지금 벌써 주변에만 해도 거의 300, 300 한, 500평, 5 0평은될것 같은데, 수령들은 나무가 거의 300년은 된것 같아요. 이렇게 죽어나가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면. 아 멋져요, 멋지긴 나무, 나도 지금. 다. 좋아. 겨울이야 겨울이 이 운이 있어. 있어요 못갈뻔했다 못갈뻔 못갈뻔했어 되쏟아졌으면 산사태 산사태가 떨어졌어요 아, 똑같아졌다, 많이 깨졌네 이거 언제 또 이렇게 떨지 몰라 이거 완전 얼음이에요 얼음 아직도 여기 골바람은 영아에 손이 시려 손이 밝혀졌어 아. 완전 얼어 말도 안돼 완전 별나라인 것 같아 그 u 라고 r 다 f 기 끝이 없다고 그러잖아 그그 때, 그, 올라왔을 때, 이제 그, 뭐야, 흥농사가, 음. 그, 절리 있는데, 음. 그, 거그 길, 그것도, 밤에 혼자 다니면, 그, 찝찝하더라니까. 음. 네. 아니, 뭐가 또, 앞에 뭐, 호레이더 나올 것같은 그런 느낌 <웃음> 막이 있잖아, 왜. 이게이게 이게 걸러 내려가는 길이에요. 음. 음. 내려가는 길인데 아직도 아직도 한참 가야 돼. 그래. 아, 이걸 산행을 해도 진짜. 이거를 이 그래 아니 자전거를 참. 타도 얼마나 좋아. 자전거를 타야지 재밌지. 이 길을 다 그런 자전거로 갔다는 거 생각해봐요. <놀람> 자전거에다가 배낭 하나 딱 달아가지고 다녀 그런 걸로. 배낭을 하고 하는데 옆에 사과도 먹고 자전거로 어, 그럼 그거 먹는 맛이. 이렇게 하면 하루, 하루를 나가버 t 야 되잖아 매일. 하루를 가야되니까 하루를 가야 되니까 k a 을싹 실수적으로 p 지라 car, 지가 r u k a y 일 didn't come. 나 m n o 가지나 r e i 해 you want to go to the last i e n e 니 에너지 바 n t u j 전기차가 Changi c h a 좋고 그 안되면 뭐 진짜 에너지 a n g i Changi Changi Changi Changi c h 방 n g i c h 이 n g i 두천으로 반을 왔는데 나무가 넘어졌어요 바람 때문에 와개곡운 개고 계곡 소리는 정말 끝장났나요 엔진톱이 있으면은 모르겠지만 빽 아 30분 늦게 왔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 <웃음> 이런 진짠 내추럴 안해 정말 딱해 아 정말 미치겠습니다 정말 이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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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밟고 갈까? <웃음> 완전 딱혀딱혀 됐어요 됐어 어, 얼었다가 봉사할 어, 어, 어, 어, 어, 때는 그... 음. 얼었다가 아니 그건 떨어질 수밖에 어, 없지 계속 이제 또 어. 이럴 거라고 야 붕따 음, 부어 야가 지금 또그 몸에 볼래 이런 데 조심해야 되지 가고 있네 때려주면 뭐 그러니까 녹았다가 열수 2사 수술 두드러지수 있으니까 몸길도 몰래 있고 야 열수 40분이다 야, 이제 해가 진짜 일몰이잖아 일몰 어제 일몰 시간이 일몰 시간이 40분인가 그래 35분 아니면 40분이야 말길에서 네 최근있주인이갈 그 때도 바로 옆에 거기 인공섬에 있던데. 그러네. 15만 9000볼트인데 저거. 옆에 튕기는데 사람. 술들이 대단하다네. 어떻게 사람 손으로 들어갈까? 장비를 쓴다 해서. 제프하면, 제프하면, 진짜, 진짜 크잖아. 오, 오, 설단다니까. 뭐 왔다 가나브데? 어드래놈이니까꼭 그래 이렇게 쟁기해서 가지고 인버리를 <웃음> 쓸 수도 있어야지. 나는 혹시나 어디다 열쇠가 열쇠를 열쇠를 어디 잡 어디 찾, 어디 찾을까 이러고 있었지. 열쇠 찾을 생각했더니 그걸 그냥 들어 올려 놓으면 쓰리면 해놔도 사람들이 못가니까 아까 온 길이 아니야 이거? 아니? 나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가시던 어쨌든 간에 길이 요주 밑에 다 보이잖아요. 옆에 지금 다 왔대니까. 다 내려왔어 거의. 그 길이 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다 내려왔어. 아니 그렇긴 하다. 조금 그런 거 같겠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 내려왔으니까. 내려갑시다. 뭐야, 뭐야 이거. 맞죠? 난을 <웃음> 아, 그 왔네, 도통. 아까 그 일이 아닌가 본데 어, 맞네, 그런가 보네. 그새 그러면은 엄청하기를 음, 왔단 말이야. 하나 하나가 조금 또두 두기가 있었는데 그때 조금 달 다르, 달르게 왔는가 보다. <웃음> 참참신기 조금 다르게 왔다. 집에 모를 뿐이네. 진 산속에서 <웃음> 산속에서 또 오늘 아, <웃음> 열쇠 찾는다고 또 그래? 전화, 전화는 터지니까 다행이네 저거 진짜 답답했지 뭐 열쇠 잠깐 왔으면 진짜 왜 아픈 했네 그래도 야 요거까지 왔으니 전화가 통화했으니 아니 그 밑에까지 사람이 있잖아요 야 나는 이거 말하고 그래서 막 내려오자마자 다르네 다르네 거기가 산이 깊으니까 얼마나 인도가 여러 군데일 거냐고 뭐야? 어디로 이거 일러요? 라 아, 오와 오와 저 주위에 사람 어떻게 살아? 이런데? 누르면 어 오겠는데 이게 우와 막걸아서 천천히 와... 저저저 저, 저 어떻게 집 짓고 사나 그래? 와... 와. 여기를 왜 온단 말이고 왜 저렇게 살지? 이야... 참. 이거 누르면 무조건 못 오는데? 이야... 아, 참 트럭이 일반 트럭이던데? 사령부동 아니던데? 이야... 사령부동... 이거 차... 이거 예, 왔다 갔다 하면 다 버리고 겠다 차, 이제. 아니, 그, 저, 저, 사비부동 아니면, 올라오겠나? 와. 와, 뭐, 이런 길을 다. 우와, 이봐라, 끊어지는 거 봐라. 이야. 저 사람을 위해서 이거 만드는 건, 아니, 인도지, 진짜. 이야. 참. 이거 도대체 어디로 가는 길이야, 이거? 어, 모르겠지, 엄청 깊은데, 지금 계곡이. 사람들이랑 사는 외부가 보이더라고와이기산방아이기 지금 아, 가수원이 있네 그러니까요 여기 사람이 보이 전봇대가 있다 이제 아까 저기 39도가 지나가더라니까 <웃음> <웃음> 야와 근데 이기를 찾아도 못 오겠다 야 그럼 이런 급변사람, 몰라 올 수도 어떻게, 없겠다 어떻게 이렇게 <웃음> 야 저에서 어떻게 살지 차로 두 대네던데 자, 여기 오늘 저거 저거 하면 되잖아 와, 어, 여기 도로네 근데 이거는 사유지네 문이 있네, 여기또 어, 여기 문 닫았으면, 은저 사람들 여기 어디야? 뭐야 이거? 어, 어, 참. 세점이네, 세점이 이 길이네 어디로 어, 가야 되나 이거? 오차까서가요 왼쪽으로 가야 되나? 그, 울진, 울진 군청 치 되나? 소강리가 그러면 어디가 쁜 거야? 어, 지금 좀잘 찾았나? 지금 좀 참. 저기 길 있네. 소강리 이 쪽으로 가는 거 같다. 방향을 제대로 가야지. 아니, 아니, 해가 그래. 저기 뜨니까 어, 이리 맞지. 왼쪽으로. 아, 아이 산에서 왔다 갔다 했더니 산에서 왔다 갔다 했더니 완전히 막 장소. 배터리가 37%밖에 안 남았네. 이거 꼬 문제. 다 앱. 있어. 아, 이거. 어시 서. 어, 뭐 이래서니 그거. 야, 음, 이 사람, 이거 이걸 누르면 이걸 누르면 가나? 음, 안내 시작.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 우측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로 가라는 건데 봉화 영주로 가라네. 아 일로 가라네 그죠? 1km, 60km, 과속 단속 구간. 어 아, 일로 가라네. 저 머리 위에 있네 도로가. 아, 그러니까 아래 길인가 봐. 아이 아래 아래로 내려왔는가 보다. 36번 달라면 위로 가면 됩니까? 예 예. 아예 그럼 여기 상근님입니까 어. 여기가? 그럼 위에 아, 네, 여기가 너무... 그러면 소강리 타는 데입니까? 아니, 어디 아, 울진갈 건데 <웃음> 도, 이 교차로가 이름이 여기가 3분 교차 아, 케이 3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해야지, 엄청,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야, 아, 아, 이 밑에 세점이 밑에 말이구나세점이라고 예. 했어 이거 타고 가도 되지 이거 타고 불량차 계곡으로 가니까 상관이구나. 아, 아 여기 아 여기구나. 1년 미터로 생각하면 불현상 우리 어머니 어떻게 됐나? 어머니 왜? 우리 어머니 행복 와 있는데 집으로 갔는지 모르겠다. 어, 잠깐 있어. 그럼 이름 됐네 그죠? 일을 바로 가버려? 일단 같이 잠깐 있어 전화해볼게. 행복. 아 시원하게 내려왔다.